제주 풀세트 간만에 여러가지 들어가는 녀석이 나왔네요 아 근데 까먹었는데 자자자 자, 자. 진정하고 일단 진정하고 잠시만요 방송 을 잠깐만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멘붕이다 멘붕 와 이거 아, 어떻게 일반인이 어떻게, 어떻게 알아오고 이거를 야 진짜 아 근데 이거 왜왜 이거를 안 맞췄지 두께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정비할 녀석은 불칸이에요 불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칸이죠 1티어죠 1티어 에브가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게이머 중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칸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두개다 제가 사용도 해보고 정비도 해봤는데 온도는 아무래도 불칸이 약간 더난것 같아요 쿠다는 좀 뭐랄까 그냥 일반인들이 사라고 만든 것 같지 않고 제조사 대표님이 취미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또 오늘, 불칸 매니아 분. 이분이 3080 하나, 3070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두개다 불칸이에요. 예, 불칸이 슈프림보다 무식하다고요? 일단,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요청서도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사용 중 문제는 별로 못 느끼셨대요. 내부 써멀패드 및 구리스 제도포, 부품 관리 차원에서 발송합니다. AS 센터에 보낼까도 생각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봐줄 것 같지가 않아서, 어, 유튜브를 보고 의뢰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써 주셔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일찍 구매하셨던 것들은 아마 AS 기간이 조만간 도래하는 것들도 있겠죠 이게 아마 2020년 10월 11월부터 제품이 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 8개월 후면은 3080, 3090 위주로 AS 기간이 끝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배탈패드 수요가 엄청 많아지겠죠 어... 그리고 외국인분이 진짜 오신건가? 외국인분이 오신건가? 하이 나이스 미 d 유앤듀자 그러면 일단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게 그 나온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엔비디아 엠파이어 아키텍처 지금은 러브레이스죠 이 전세대가 엠파이어 아키텍처입니다 레이트레이싱, DLSS 그리고 여기는 불칸, 트레이드 마크죠 3060TI도 이렇게 뭐 LED가 들어와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뜯어볼게요 구성품을 잠깐 보자면요 여기는 벨벳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여기는 우와 우와 장갑이 들어있어 야 이게 호프도 있죠 호프도 장갑이 있죠 근데 얘는 장갑이 여기에 불칸이라고 써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안경닦기 같은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설명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잘 넣어주고 여기 보면은 우와 뭐야? 여기 LED 케이블이 있고요, 싱크 케이블 있고, 아 LED 그림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그런 거예요 이게. 아 USB. 아 움짤 업로드용이라고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거 그래픽 카드 지지대.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안경 드라이버 같은 거, 종미드라이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그래픽 카드 지지대 부속이 같이 들어있고요. 역시 약간 돈값을 하네요 이제 보관을 진짜 되게 잘해, 잘하셨다 보관을 나머지는 이제 별거 없으니까 내리,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본품을 꺼내고 어, 와 일단 와 이정도면은 돈의 S급이다 진짜 와 그냥 반짝반짝해요 야 진짜 상태 엄청 좋아요 진짜 와 그리고 얘가 또 베이퍼 챔버 방식이거든요 요 위에는 l c d 창 있고 근데 AS를 보내도 뭐 온도를 잡아주거나 이렇게 정비를 제대로 해주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외관을 잠깐 살펴봤으니까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PCI-Express 8핀이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3개가 들어가고요 여기 뒤에는 l c d 창 커스터마이징 할때 USB 3.0 포트가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불칸 특징이 뭐냐면요 알루미늄 백플레이트인데 커팅을 되게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성공 시리즈는 사실 베이퍼 챔버 방식의 그래픽 카드가 별로 없죠 나름대로의 상급 값을 하는 거죠 얘가 여기는 뭐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IO 구성이죠 여기 뭐 HDMI 하나 그 다음에 DP DP 2.0 3개 그리고 여기는 사일런트 모드하고 아마 터보 모드일 텐데 이렇게 호프랑 마찬가지로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그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와 그냥 뜯을 뻔했다 벤치마크 돌려봐야죠 지금 무슨 시간이냐면요 지금 수행 터진 거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얼마 전에 그 저희 직원분인 MS님께서 수행 키트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첫날에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서 다들 얼마나 하루 동안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에게 그래픽카드 한 개가 주어진다면 너는 무엇을 고르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3080TI FE를 고르겠습니다 왠지는 써보면 아세요 일단 그래픽카드도 너무 조그맣고 그리고 성능도 좋고 예쁘고 디자인이 넘사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긴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3D 마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지금 26.4도고요 GPU 가동률이 99% 그리고 핫스팟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한 80초반? 많이 올라가 봐야 80초반?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정션이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범주 안에 들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CPU 테스트를 끝나면은 점수가 나오겠죠. 일단 그래픽 점수 나왔습니다. 17,870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사실 점수 놀이를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아, 정상보토급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고유, 고유 놀이죠. 방화. 프레임은 잘 나오네요. 뭐, 어, 스팟 또한, 여름 대구 하면은 한 90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션도 90도 가겠네요, 얘는. 서멀 그리스, 서멀 패드 교체해줄 때가 온것 같기는 하네요. 어, 정비 주기가 되긴 한것 같아요. 팬 속도 이제 1900대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노멀 모드로 한번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그 다시 한번 돌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OC 모드랑, 그다 일반 모드랑 온도 차이가 진짜 있긴 있네요. OC 모드로 아까 했을 때는 핫스팟이 한 80, 한 5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모듈도, 그리고, 그리고 정션도 한, 80도 중후반까지 갔었는데 온도 확실하게 떨어지긴 하네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쵸 아까 FPS도 프레임도 아까 200, 20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좀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끄구 내부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플레이트를 먼저 일단 뜯어볼게요 터보 버튼 이거 먼저 빼고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됐네요 자, 저 이거 뜯어본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까먹고 있었는데 얘도 거즈 타입의 서머얼 패드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거즈 같다. 자 상태는 진짜 와뻥좀 붙어서 눈부실 정도. 이거를 자뭐 방송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얘만 뽑았을 때잘 빠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있는데 안 빠질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비틀면서 빼시면 이렇게 핀 채로 통째로다 빠지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빼는 게 어, 케이블에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전원부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서멀패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왕 뜯은 거 전부 다 교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순정 서멀패드는 모두 보관을 할게요 서멀패드를 일단 제거를 해 줄게요 3mm 쓰면 될것 같아요 3mm 이거는 이제 1.5T 얘는 초코코일은 1.5T 얘는 1.5T로 압착하면 될것 같습니다 치수가 약간 변태적인긴 한데 근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부분에 붙어있는 2.25T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얘네 여기는 아 이건 1T 같네요 1T 근데 이건 1T네요 1T 1.5T 여기 2T 불칸이랑 호프랑 동급이냐고요 음, 저는 동급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호프보다는 불칸이 좀더 낫지 않나? 근데 물론 뭐 호프가 안좋다는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호불호가 갈리겠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써멀 그리스가 이렇게 말라가고 있죠? 그 기름이 빠지면서 빈공간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하스팟이되는거예요아 근데 진짜 이거 써멀 패드값 장난 아니게 들어가겠는데 진짜 거의 이거 정비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10만원 들어가겠네요 10만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급 중에서도 써멀패드 진짜 오지게 들어가네요 진짜 또 신기하게 이렇게 네모 부분만 이렇게 소자가 굉장히 꽉 들어차 있거든요 요거 요건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한 구성이네요 여기 요기, 여긴 왜그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일단 클리닝을 다 마쳤습니다 클리닝 다 마쳤고요 예밀이 yp 게이밍 기어즈라는 저희 그 저희 협력사 대표님께서 1.5T인데 굉장히 넓은 서멀 패드가 있다 제주호 거 중에 그래서 제가 시켰는데 진짜 엄청 크네요. 야 진짜 120에 120이요 진짜 엄청 크다. 와 2T 2.5T 제주호 풀세트. 야 진짜 간만에 이렇게 간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녀석이 나왔네요. 아 근데 까먹었는데? 자 자. 자, 진정하고 일단 진정하고 1.5티 들어가는 곳부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거든요? 돌려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이 제일 두꺼웠던 거 이게 몇, 이게 몇 티였지? 3티였나? 3티짜리를 여기도 1.5티였죠? 1.5티 잠시만요. 방송을 잠깐만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 여기 캐피시터는 1.5T 그리고 여기 캐피시터는 1T 와 진짜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막히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 뜯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각서멀패드 회사마다 약간 압착이 얼마나 더잘 되는지 연질인지 경질인지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도 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기도 모스펫 여기도 있는데 여긴 또왜 없지? 그러니까 약간 약간 웃겨요? 여긴 다 있는데 여긴 또왜 없어? 여긴 없어요 또? 여기는? 저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네요 기준이 1.5T 야 이건 진짜 너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여기또 2T에요 와 이거 진짜 멘붕이다 멘붕 와 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일반인이, 일반인이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하는 야 진짜 아 근데 이거 왜왜 왜 이걸 안 맞췄지? 두께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마지막 한장이거좀더 나와있고 이게 야, 2티니까 진짜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어... 1티인가? 제가 말또 말도 안했어, 요 심지어 뭐 어쩌라는 거야? 1티인가? 1티 같은데? 1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일단 한번 덮어볼게요 이건 덮어봐야 알수 있거든요? 어, 덮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은 자국이 나거든요? 자국이 제대로 나면은 전부 다 제대로 작업을 한거예요 어...일단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어 나사를 완벽하게 조여주면은 다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공차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얘는 짜국이 심하게 났죠 여긴 짜국이 거의 안 났어요 근데 살짝 났어요 근데 이거는 나사 조여주면 맞거든요 이 정도는 얘가 엄청나게 뭐 많이 짓눌려 있으면은 압착되는 그런 마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이 정도는 충분히 더 약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오 서머 패드 자체가 약간 더좀 연질이기 때문에 좀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막그 모양 같은 게 보이죠? 모양이 보이죠? 여기도 약간 보여요 약간 근데 이거는 나사 조여주면 이 요, 요 정도는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이러면은 나사를 제대로 조여주기만 하면은 어, 전부 다 압착되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차 안에 자 메탈 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가캠 인더스트리 공식 서멀 그리스 중 ms6를 발라볼게요 야 이건 진짜 정비 얼마를 받아야 되지? 와 진짜 얘는 작업 난이도가 꽤 있네요 진짜 꽤 있어요 등에서 딱 나는데 진짜? <웃음>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다 정비가 일단은 끝났습니다. 일단 정비가 끝났고 어 서멀패드가 만약에 압착이 제대로 안 돼서 떴을 때는 옆에서 보면 은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서멀패드가 뜨거나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압착은 전부 다 제대로 돼, 일단은 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멀패드나 아니면은 메탈패드 다 보이시죠?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당장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저 유튜브 가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고장나고 난 사람 아니, 아닙니다. 이게 OC 모드하고 그 다음에 어, 일반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바뀔 때마다 윈도우가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달라지니까 다른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됐다고 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OC 모드로 부팅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마크 돌려볼게요. 아, 볼컨도씨는부스트컬릭이1800 이라고요? 아 이야 1950이 나오네 일단 뭐 핫스팟도 굉장히 착하고 물론 이제 온도가 약간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GPU 온도도 말도 안 되죠, 60도 61도 정션도 매우 착해졌고 전반적으로 트리플 S급 그래픽 카드가 탄생한것 같습니다 개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너무 지금 약간 짜릿합니다 지금 짜릿해요 여러분 아 원래 3D망 먼저 돌리고 이제 배그만 돌리니까 뭐 그래픽카드가 편차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3D망을 돌리고 나서 배그를 따로 돌려요 괜찮네요 17806점인데 일단 빠르게 배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진짜 온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졌네요 약간 낮은 편이라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매우 잘 됐네요 진짜 작업이 아... 스트릭스나 슈프림도 이제, 이제 자기들끼리도 약간 차이점이 있겠죠? 뭐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오버 약간 땡기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연료 만땅 아저 정도는 신경쓸 게아니라고요 음. 아까는 이 상태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 아까는 약한 85도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하스팟이 지금 5 0모드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정션도 아까는 뭐한 80도까지 올라갔었죠 GPU 온도도 굉장히 착하고 그 다음에 어, 팬속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전원부도 전부 다다새서멀패드또 제주 좋은 걸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뭐한 향후 한 1, 2년 정도는 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녀석은 성공적으로 작업이 끝났고, 컴퓨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걸 해냈네, 또. 야. 여러분, 박수 한 번. 야, 진짜 오늘. 오늘 진짜 오늘 시즌 들었어요. 진짜 오늘 시즌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성공적인 모습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역시.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칭찬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야 오랜만에 진짜 불살라 왔다 진짜 이써멀패드 진짜 와자 그럼 이제 내가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딱두장 남은 타이치 마지막 남은 펄스 터프 중에서도 약간 레어한 터프예요 3060Ti 터프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죠 3060Ti 불칸같은거죠 거의 저도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모레 여러분들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바